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자, 귀여운 뜬뜬한 포켓몬 망나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망나뇽으로 사용할 새끼는 용의춤 사용하고요 네, 신속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신속 블로 굳어서 용의춤을 사용할 겁니다 자, 파괴강성과영인 두가지 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자, 지닌 물건은 기합 메모리띠, 흰메머리띠 예리한 손톱 이렇게 세가지 아이템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만병통치제, 그리고 탈출 버튼, 플러스 파워, 게성 저는 국민 아이템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등장한 뚠뚠한 아주 귀여운 막난 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나, 나 이거 가는 거야? 나 가도 돼? 이거 어떻게 가요? 어 우리 어디 갈까? 어 죽어 아내 건데 아깝다 설마 이거 홀랐다가도 끊어지나? 아안 끊어지네 아 좋아요 아 때릴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들구나 어 뭐야 이거 사기네 어일로와일로와 와.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아 죽어. 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이런 바둥바둥을 누가 쓰냐고. 아니 때릴 때마다 쿨타임이 주로 뭐야? 어 잠깐만. 이거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뭐죠? 뭐죠? 어 아, 지금 불편한데?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자, 아, 간다. 간다. 죽어. 아이, 아이고. 죽어. 저 어디가? 어디가? 백번 찢어지가. 어디가니? 어디가니? 죽어 버려. 아이고 둘 영린! 네? 야, 이게 바로 막냐 영웅의 급 차이야, 이 자식아! <웃음> 아니, 사기를 만들어놨는데? 나궁쓴지얼마안됐는데 궁이 또 찼다고? 뭐야? 여러분들, 이게 포켓몬입니까? 아니, 에? 일로와, 일로와. 뭐, 뭐, 뭐, 이 자식아! 어, 죽어 자, 간다! 두둥둥장! 어, 제발! 야, 맛있죠? 어, 죽어버리려! <웃음> 어, 죽어 어, 너, 너도 죽어. 난용이가 어디 갔까? <웃음> 제발 때려주세요, 한 대만. 뚱! 뚱! <웃음> 됐다, 됐다, 됐다. 제발! 제발! 선생님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그 좋은 대화수단이 있잖아요. 이. 제발! 어, <웃음> 아, 좋은 대화수단은 핵펀치다. 가자! 두둥둥자! 냥냥! 맛있죠! 못했지만 그래도 한건 했지롱! 어이 쭉성! <웃음> 아 사기야 좋아. 오 우리 자몽이가 뭐쩌라고요 벽을 어, 넘어가셨네 어이구 우주면 좋을까? <웃음> 도망가시겠다고? 어쩌가! <어으공. 웃음> 아 루카리온이 너무 잘하시는군요. 좋아요. 골못 넣어도 됩니다. 똑같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 루카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두 오렌지의 대결. 아 좋아요.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막론은 사기야. 이거 하고. 저거 한번 써볼게요. 그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망나용 하면 파괴강선이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고 파괴강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아 좋아요. 뭘 많이 왔네 나. 뭐야?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나나 나 가운데 가요? 나 가운데 가도돼요아 감사해요. 나 가운데 갈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그 막난용이 먼 거리로 나온 게참 다행이다. 이거 근접으로 나왔으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용의 춤 배우러 가셨죠? 자 우리 피카츄. 아 깝네.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요. 좋아 좋아. م, 맛있죠. <웃음> 아이고 우리 피카츄 님. 이거를 지속적으로 쳐야 돼요? 때마다 뭔가 다 바뀌는구나 아하. 아니 하아둘셋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거 그거 어, 제 건데요 자 파괴 강선 둘자 파괴 강선 어이고 피하고요 나. 둘 어유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 앱솔님 지금 모르죠? 꼴드로 가는 거 모르시죠? 안 오시죠? 그냥 귀엽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자 일단 구멍이 찍었고요 아내거 그만 먹어 아 제발 내거 빼서 먹지 마요 아니 아니 나못커 나쁘지 않은데? 스택? 이런 것도 있고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딨어 어딨어 누가 나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이야 아이 자식아 아 죽엉 아니 지금 누굴 괴롭히는 거야 이 자식아 아 이거지 이거 아 좋은데? 파괴 장소도 이렇게 쓰니까 좋네 아 신속이 문제야 신속이 진짜 신속이 문제네 어, 어, 뭐 할까? <웃음> 아, 피카츄야. 아이고, 하나, 둘, 파괴, 방송! 뭐도지뭐도지 <웃음> 아이고, 자,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자, 피카츄가 오게끔 기다립니다. 어, 거기 있지? 아이고, 오 어, 우리 앱 소리가 있어서 너 죽을걸? 아이고, 죽어! <웃음> 와, 대박이다. 야, 요, 야, 파괴 가선도 나쁘지 않아요. <웃음> 방송! <방성! 웃음> 어, 어, 기분이가 나쁘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발사! <웃음> 아이고, 기분이가 나쁘지? 아이고, 그럼 뭐 어쩌라고요? 기분이가 나쁘면 너도 그거 하는가? 야 조금 멀어집니다. 자, 궁극기 각을 노리고. 허 아이고, 뭐, 안 써도 되겠는데? 쓸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죽으세요. <웃음> 아, 좋아, 좋아. 어, 잠만보도 있었어? 뭐 하려고 거기 있니? 아, 네. 특별히 군기 써줄게. 아, 너무 아깝다. 아까운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군기를 써줄게! <웃음> 그거 내 거야! <웃음> 아이고, 아이고! 어나 둘, 셋! 피하고! 어, 퉤! <웃음> 아, 나 파괴 강선이더 재밌어! 아, 영리도 재밌어, 재밌는데 아, 기분이가 나빠, 그냥! <웃음> 아니 파괴광선이 기분이가 나빠 그냥 파괴광선! 어이고 뭐뭐어 뭐할까? 뭐할까? 어이구 너둘어 피하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기분이가 나쁘지? 파괴광선! <웃음> 어이구 기분이가 많이 나쁘지 너나피지러 <웃음> 제가 말씀드렸죠? 생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재밌어 내가 재밌으면 장땡이야 어이구 너뭐 배웠니? 뭐 배웠어? 아 그거 별로 안 좋아 어이구 바둥, 바둥, 아, 바둥, 뭐, 영리. 그거 별로 안 좋아. 왠줄 알아? 상대방 약을 못 놀려. 골릴 수가 없어. 인성질 가능한 포켓몬 아주 좋습니다. 자, 원거리. 자, 거리 유지. 맹공 덤벨 좀잘 이용하면, 아, 좋겠는데? 발사! 이거 좋아. 피해주고요. 쳇. 쳇. 쳇. 아, 쳇. 자, 살짝 멀어지고. 자, 뒤쪽으로 빠지고. 발사! <웃음> 아, 재밌어. 아, 이거지. 이게 꿀잼이지. 잘 가. <웃음> 아, 망나면궁 빠졌어. 잡아, 잡아, 잡아도 돼. 아, 좋아. 발사! <웃음> 자, 제가 갑니다. 아, 궁 나오러 간다! <웃음> 안녕! 우주, 우주, 우가! 아이고, 주광! <웃음> 아, 아, 나 이게 더 재밌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웃음> 아니, 영림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일단한 번만 볼게요. 아니 물론 영능이 더셀 거야. 어, 영능이 더셀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 질량은 약해! 확실히 약해! 자 아까 이거 뭐지? 좋은 것 같아. 이게 너무 사기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아 근데 조금 이 파괴 강성 세팅에만 좀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 세팅을 좀 다시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개발자 놈들아 같은 600쪽인데